여기 별종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매우 힘센 소녀부터 몸에서 벌을 키우는 아이 식물을 자라게 하거나 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뒤통수에 입이 달려있는 수줍은 많은 꼬마 소녀도 있었죠 그 중에서도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인브리는 별종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존재인데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하루를 선택해 루프를 설정 그곳에서 별종들을 지키며 영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별종들은 이런 반복되는 삶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바론이라는 자가 인브린의 힘을 이용 스스로 영생을 얻고 루프를 벗어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험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바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작렬. 무려 할로우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웃음> 정식 명칭은 할로우 게스트. 밋밋한 대갈박에 쩍 벌어진 주둥이 하나만 애처롭게 달려있는 말 그대로 공허한 공포의 존재입니다. 팔다리가 오지게 길고 개 겁나게 뾰족하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혀를 촉수처럼 이용 먹잇감을 순식간에 낚아채버리는 놀라운 사냥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온몸의 근육을 혓바닥에다 올인한 듯외시의발재감마냥 미친 혀놀림을 자랑하죠. 특이하게도 별종들의 연구를 먹으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냥시에도 오로지 눈알만 쑥 빼먹는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그로 인해 할로우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은 이처럼 어마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할로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몸이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은신이 가능 주인공인 제이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할로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같은 동족들을 학살하고 무차별한 탄압을 일삼았던 최악의 악마들 참고로 할로우게스트라는 이름은 다름 아닌 홀로코스트를 변형시킨 단어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바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어딘가 몹시도 삐뚤어지고 음침한 남자였던 카시와다 세이지. 어느 날 우연히 사다코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 그는 무려 사다코를 부활시켜 인류를 말살시키겠다는 세상 빡대가리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저주의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뒤 사다코의 활동 영역을 늘려주었으며 컨셉 지랄맞게 잡았다 이후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한 뒤 우물 안으로 투척 사다코에게 죄물로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원래는 부활에 필요한 몸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이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애꾸준 여자들만 줄창 죽어나갔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살해당한 여성들은 또 다른 저주의 희생양이 되었고 급기야 영화 후반부 충격과 공포가 크로스를 조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난데없이 곱등이가 되어 나타난 세이지의 희생자들. 대체 저 우물 밑바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기 2m는 돼 보이는 곱게 뻗은 두 다리 각선미 오지고요 머릿결은 마치 비달사순과 엘라스틴이 서로의 죽방을 휘갈긴 느낌입니다. 눈이 잘안 보이는 대신 청각이 무척 예민하고 몸놀림은 그냥 말 그대로 곱등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들에게 맞서는 아카네 역시 보통의 여주인공들과는 결이 달라 쇳파이프면 쇳파이프, 짱돌이면 짱돌 심지어는 신나게 후룸라이드까지 타재끼면서 곡등이의 맞박을 뽀개해버리는데요 뭐랄까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공포영화 속 여주인공이었달까요? 물론 곡등이 귀신들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어쩌면 악한 애 쪽이 훨씬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담력이 세다고 해서 이름도 장대담 죽여주는 장명 센스에 일단 감탄 합니다. 취미 역시 친구들과의 담력 내기 로서 딱 이름 같은 짓만 골라서 하니 더더욱 신기했는데요 예 자네 그렇게 담력이 세다면서 장난해 이 마을에서는 내가 가장 담력이 세다고 그럼 직접 나서서 증명해보시지 이런 상등신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또 있을까요 결국 또다시 내기의 늪에 빠져버린 장대담은 마가산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엔 지금껏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무시한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요. 영화 역사상 최초 중국 청나라 복장을 입고 있는 FM 강시가 등장합니다 두 팔을 곱게 뻗어 앞으로 나란히를 창렬 둠치둠치 뛰댕기는 모습이 어쩐지 귀염뽀짝했죠 마치 식빵에 핀 곰팡이 마냥 프루티티한 낯빛과 왠지 습해 보이는 이목구비의 음기발랄한 자태 등 전반적으로 소름터지는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움직임 또한 굳은 시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우 절도 있으면서도 빳빳한 액션을 펼치게 되는데요. 잭슨 영화 뺨치는 린댄스는 기본, 장대담과의 결투씬에서도 리듬, 비트, 박자, 소울, 띵, 팅, 탱, 탱, 탱 후라이팬, 노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그야말로 유니크함이라는 것이 차고도 넘치는 친구였달까요? 참고로 이 강시 역할을 했던 배우는 우리들의 영원한 차표 한 장, 원표입니다. 이 현란하고 리드미컬한 몸놀림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목소리> 리퍼는 블레이드2에 등장하는 변중 뱀파이어입니다. 흡혈귀들의 면역체계 개선실험 중 탄생하게 된 돌연변이 종으로서 인간은 물론 뱀파이어의 피까지도 빨아 제끼는 역대급 개막장 흡혈귀인데요. 뱀파이어 군주인 다마스키노스가 자신의 아들인 노막에게 생체 실험을 감행 그 부작용으로 최초의 리퍼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초의 리퍼인 자레드 노막은 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리퍼들은 오로지 피에 대한 갈증과 본능만이 남아있는데요 열량 소모가 극심한 탓에 매시간 새로운 혈액을 섭취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자신의 피를 직접 소모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외적으로는 극심한 탈모 진행으로 인해 대머리 대잔치가 시작되며 눈동자의 배관이 넓어지고 온몸에 핏줄이 불끈 한눈에 딱 봐도 이 새끼 가면 됐어! 뭐곧단 느낌이 강렬하게 치고 들어오는데요 전투시에도 스펙타클한 몸놀림으로 뭔가 날것의 액팅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의 시신경을 가열차게 조져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을 뿐 이들의 진가는 바로 사냥시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뭐랄까 턱이 쪼개지는 순간 보고 있던 내 이성도 반으로 쪼개지는 느낌 마치 마동석한테 싸대기 맞고 싸대기 맞고 싸대기 맞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행동 하나하나 비주얼 하나하나가 예술이었다거나 할까요? 영화 역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진격의 턱주가리 액션 아직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유강레인은 서유항마편에 등장하는 식인 돼지 요괴입니다. 법명은 저오능 별명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저팔계로서 요괴인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못생긴 돼지 새끼죠. 원래는 천계의 수군대장인 천봉 원수였으나 술 처먹고 월궁항아 를 덮쳤다가 쫓겨나게 되었으며 여자만 보면 개 환장을 하는 욕정 대마왕이기도 합니다. 극중에서는 고가장이라는 음식점 을 오픈한 뒤 지나가던 사람들을 현혹그 인육을 요리에 먹는 파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얼굴에는 뭘 갖다 그리도 격렬하게 쳐발랐는지 기름기가 오나전쌉장렬 그래도 나름 꽃미난 비주얼이라 여심 홀리는 데는 그럭저럭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끼의 진짜 정체는 못생긴 돼지 새끼였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흉물스러웠던 주강레이의 실체 그야말로 감탄과 쌍욕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격렬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상부신금파라고 하는 세스랑으로서 태상노군의 팔괴로에서 만들어진 보물금 무기인데요 뭔가 6시내 고향 마냥 정겨운 비주얼과 달리 무게가 5040근 약 80만 6400돈 6666파운드 무려 3톤이 살짝 넘는 미친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무기도 미쳤고 싸움 실력도 미쳤고 비주얼은 두말할 필요 없이 미침의 끝판왕이었죠 심지어 막판에는 거대한 멧돼지 요괴로 변신 더욱더 파이팅 넘치는 활약 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팔계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요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기회 에싹다 갈아엎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네요 세라벨로우즈의 저주받은 책 속에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이형의 괴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허수아비 해롤드 씨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예쁘게 분리되어 있으며 뭔가 저세상의 기운이 느껴지는 몽환적인 비주얼을 장차 무려 상대방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냉장고에 들어있던 스튜 안에서 엄지 발가락이 나온다면 자신의 발가락을 찾아 헤매는 2m짜리 여자로부터 밤새 쫓겨 다닐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새빨간 레드룸에 출몰하는 이 여인은 그냥 생긴 것부터가 박진감 그 자체였는데요. 뭔가 썩은 알탕 마냥 스펙타클한 비주얼에 섬섬 목수 같은 손가락과 촉촉한 머릿결 그리고 수줍은 미소까지 보기만 해도 눈알이 폭발해버릴 만큼 휘발스러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도망갈 틈조차 주질 않으니 한 번이라도 마주치면 그대로 끝장난다고 봐야겠죠?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쟁글리맨입니다 요즘엔 산타클로스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굴뚝을 통해 침투 충격적이게도 사지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등장하는데요 이후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네 타이도 지워커 라는 뜻모를 개소리를 외치고는 본격적으로 몸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사지육신이 자유분방한 탓에 움직임 자체가 우지게 프리덤 다리는 두 개인데 굳이 사족보행을 고집하며 요가 교실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좁은 창살 안으로 파고들기 위해 얼굴을 꾸기는 건 기본 온몸의 뼈를 뽀개가며 안에 있는 애들을 질질싸게 만듭니다 만약 어딘가에 끼어서 꼼짝 못하게 된다 한들 다시금 사지를 분리시키는 신박한 묘기를 펼쳐주시는데요 정말 각막을 쓰라리게 만드는 극악의 그 분리합체 능력이랄까요? 어쨌든 이 모든 괴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만악의 근원이자 저주의 원흉 세라벨로우즈를 막아야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그 해답은 영화 속에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주 악귀는 피안도에 등장하는 미친 비주얼의 끝판왕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죠.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지네처럼 생겼으나 인간의 팔처럼 생긴 다리가 수백 개씩 돋아있고 여성의 얼굴처럼 생긴 거대한 머리에 마치 칠성장어 같은 징그러운 입이 달려있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게 되면 그대로 타겟 고정! 잔뜩 화난 모습이 되어 본격적인 사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노린 상대는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는 설정으로 거의 영원의 시간 동안 도망만 다녀야 합니다. 그 밖에도 수백 개의 다리를 활용한 미친 스피드를 자랑하며 맷집이나 피지컬도 동급 최강 말 그대로 거침없는 파괴력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어두운 판광 속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인지 햇빛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극 중에서의 비중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잠깐의 등장에도 불구 거의 스크린을 찢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었죠. 어쨌든 오늘 준비한 영상은 딱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달자씨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 다들 아프지 마시고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